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이 방향이 바다 방향입니다 골목으로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주변에 공터가 있어 주차가 편리합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매매할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여러가지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로 인테리어를 해 놨습니다 담장도 이쁘게 만들어 놨네요 이 마당에 주차 한대 두대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정문에는 다육이와 여러가지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신축이라 주택은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집 앞쪽에 테크가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실때 이곳으로 이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담에 담쟁이가 많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화저도 있습니다 등쿨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바다가 보입니다 마당에 수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니풀장도 있습니다 외부에 테이블도 있습니다 바베큐 할 곳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바다가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과 화장실, 안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바다가 뿌옇게 보이지만 날씨가 좋으면 아주 바다가 잘 보이는 깐 높은 지대에 있는 주택입니다 거실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신축이라 손댈 곳이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하고 민박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셔서 정원을좀더 가꾸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구롱포읍 장길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돼지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 면적은 354제곱미터 110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4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54.95제곱미터 17평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지붕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1개, 욕실 1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외부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일 21년도 1월 27일입니다. 주차대수는 0대이나 마당에 주차한대는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동향입니다. 내진 설계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억 4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